르세라핌 김채원 허윤진 교통사고 스케줄 취소하고 치료 집중엔 그룹 르세라핌의 김채원 허윤진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어 스케줄을 취소했다. 19일 소스뮤직은 오늘 르세라핌 멤버 김채원 허윤진이 탑승한 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멤버들 및동승한 직원 모두 크게 다치지 않았으며 신속히 병원으로 이동해 진단 및 치료를 받았다고 알렸다. 정밀검사 결과 두 멤버 모두 경미한 근육통과 다박상을 입어 당분간 보존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 소견을 받았다. 이에 오는 2 1일및 M 카운트다운 21일 KBS 이뮤직뱅크 e 스케줄은 취소됐으며 20일 물결 이 22일 팬사인회는 일정 조정 후 당첨자 대상 제공지 예정이다. 소속사는 당사는 아티스트의 건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향후 스케줄을 운영할 계획이다 김채원, 허윤진이 하루빨리 건강한 모습으로 팬 여러분을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다고 밝혔다. 이하소스 뮤직 입장 전문